지난번 영상에서 다뤘던 오늘 이야기에서 메일이와장상이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오늘이의 부모님은 이 둘이 결혼할 운명이라는 말과 함께 이들의 이름이 만년영화 즉 영원히 두 사람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거라고 얘기했죠. 만년영화라 그렇게 친숙한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는 만년영화보다는 부귀영화라는 말을 더 많이 쓰잖아요. 만년영화는 명예만 있는 거고 부귀영화는 돈과 명예 모두 있는 거니까 저는 부귀영화가 더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이 부모님은 메일이와 장상이가 돈은 없지만 명예는 있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예언한 셈인데 왜 오늘이의 부모님이 부귀영화라는 말 대신 만년영화라는 말을 썼는지 오늘 이야기에서 한번 알아보죠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메일이와 장상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메일이와 장상이가 부부가 된 이후의 이야기는 세민 황제 본풀이에 나와 있습니다 세민 황제 본풀이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는 이야기가 조금 간략해서 내용이 긴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아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는 메일리가 여자 장상이가 남자였잖아요 이번 이야기에서는 메일리가 남자 장상이가 여자로 나옵니다 이야기 내내 둘이 꼭 붙어 다녀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요 아주 먼 옛날 중국에는 폭군 세민 황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세민 황제는 너무너무 나쁘고 포악한 황제였고 그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고통 속에 살았다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를 몰라도 별 상관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세민왕제가 죽은 후부터 시작하니까요. 왜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은 세민왕제도 다른 사람들처럼 저승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승에 도착한 세민왕제를 반기는 건 무수한 악수... 아니 무수한 몽둥이들이었죠. 이승에서 세민왕제 때문에 고생한 백성들이 저승에서 세민왕제를 두들겨 패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다행히도 저승 공무원 저승차사가 세민왕제를 옥에 가둔 덕에 두번 죽을 위험에서는 벗어났지만 이들은 세민왕제가 옥에 갇힌 걸로 만족하지는 않았고 옥 앞까지 따라와 계속해서 세민왕제를 위협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저승차사가 세민왕제를 저승왕에게로 데려갔고 저승왕은 그를 지옥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이승에서 나쁜 일만 했으니까 당연하겠죠 근데 아까부터 세민항제를 계속 쫓아오던 무리들은 세민항제의 지옥행도 탐탁지 않았나 봅니다 세민항제가 이승에서 백성들에게 많은 돈을 뺏고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으니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아우성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난장판이 저승왕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는데 말이죠 대별왕이 저승왕이 된후 저승은 순수하고 깨끗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 곳이 세민왕제 하나 때문에 난장판이 된 세민이 저승왕은 심란해질 수밖에요. 어쨌든 저승왕은 세민왕제에게 지옥행 대신 다른 걸 제안했습니다. 지옥에 가는 대신 이승에서 나쁜 짓을 한 만큼 착한 짓을 하고 죽인 사람 수만큼의 사람을 살리고 남의 돈을 뺏은 걸 모두 갚아주라는 거였죠.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근데 세민왕제는 뭐가 억울했는지 착한 일을할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돈을 어떻게 갚냐 나는 돈이 없는데 라고 항변했습니다. 빌어도 모자랄 판에 궁시렁거리다니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죠? 저승왕이 그래 그럼 돈 갚지 말고 영원히 지옥의 뱀 통해서 썩으면 되겠다. 라고 말한 뒤에야 세민왕제는 정신이 든것 같습니다. 그제서야 이승에서는 내가 잘못했다. 돈을 꺼주면이 돈을 사람들에게 주고 이승에 가서 착한 일을 해 돈을 벌어서 이걸 갚겠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저승왕은 저승창고에 재물이 넘쳐나는 메일이와 장상이 부부의 저승창고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부부의 저승창고에는 자기가 빚친 돈을 전부 갚고도 남을 만큼 많은 재물이 쌓여있었고 세미왕제는 이들의 저승창고 속 재물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돈을 전부 갚아주었습니다. 자 저승에서 누군가의 창고에 재물이 가득 쌓인 걸 본다면 그 다음 뭘 하고 싶을까요? 당연히 내 저승창고에는 어떤 재물이 얼마나 쌓여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지겠죠?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한나라를 통치하던 황제인데 적어도 누군지도 모르는 평민부부보다는 많이 있겠죠? 근데 아무것도 없네요. 세민왕제의 저승창고에는 볏집한 줌을 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알고보니 저승창고는 이승에서 타인에게 무언가를 베풀어야만 쌓이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세민왕제는 평생 사는 동안 무언가를 남에게 얻은 적만 있지 남한테 무언가를 줘본 적이 없으니 쌓인 것도 없었던 거였죠. 그나마 어렸을 때 동네 노인에게 집한 줌을 준 적은 있어서 볏집이라도 남아있는 거였습니다. 뭐 어쨌든 자기 저승 창고 상태도 확인했겠다 이제는 정말 착한 짓을 하고 돈을 갚으러 이승으로 내려갈 때가 되었습니다 저승왕은 길을 가다 보면 송아지랑 강아지가 길을 인도해주겠다고 할 텐데 이들의 말을 듣지 말고 쭉 가다가 범천당이라는 차사에게 길 안내를 받으면 이승으로 갈수 있다고 말해주었죠 왜 송아지랑 강아지 말은 듣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민항제는 저승왕의 말대로 송아지랑 강아지의 말을 무시하고 검천낭이라는 차사를 만나 이승으로 가는 길을 물어봤습니다. 검천낭은 어떤 문 앞까지 그를 이끌고 가서는 문을 열어주며 어두운 대로만 계속 들어가면 된다고 이야기해주다가 문 너머로 세민항제를 확 밀어버렸습니다. 갑자기 떠밀려진 세민 황제는 어두운 곳으로 끝도 없이 떨어지다가 첨벙하는 물소리에 정신을 차렸는데 웬 연못 같은 곳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승으로 돌아온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세민 황제 바로 모든 권리들을 모아서는 메일과 장상희 부부에 대한 조사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황제니까 바로 메일이와 장상희 부부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는데 아내 장상희는 술을 팔고 남편 메일이는 신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었대요. 황제는 바로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 메일리와 장상이 부부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세민 황제가 이 부부를 찾아갔을 때 부부는 주막에서 손님을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그 손님이 계산을 하려 하자 누가 봐도 12푼 정도는 받아야 할것 같은데 6푼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의아해진 세민 황제가 이유를 물어보니 원래 우리는 이렇게 장사한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다른 집에서 2푼을 받으면 우리는 1푼을 받고 다른 집에서 4, 4푼을 받으면 우리 집에서는 2푼을 받아왔대요. 이 일이 쓴후 세민왕제는 다시 한번 이들 부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메일이가 파는 신을 한 켤레 샀죠. 그런데 분명 한 켤레 값을 치렀는데 두 켤레를 주는 거예요. 세민왕제가 왜한 켤레 샀는데 두 켤레를 주냐라고 묻자 이들은 저번처럼 우리는 원래 손님이 한 켤레를 사면 두 켤레를 주고 두 켤레를 사면 네 켤레를 주는 원 플러스 원 프로모션을 매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후 세민왕제는 마지막으로 부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열량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죠. 열량은요. 꽤큰 돈입니다. 조선에서 144kg짜리 쌀한 섬을 두 개나 살수 있는 돈이에요. 지금이야 밥 말고 먹을 게 많으니 쌀 수요가 낮아 쌀값이 높지 않지만 옛날의 쌀은 거의 유일한 식량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쌀을 먹으니 수요가 많고 당연히 쌀값도 지금보다 훨씬 비쌌겠죠. 그렇게 귀한 쌀을 두 섬이나 살수 있는 값을 생판 모르는 사람이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리가 있었네요. 세민왕제가 돈을 빌려달라는 얘기를 꺼내자마자 이들은 망설임 없이 돈을 꺼내주었습니다. 당황한 세민왕제가 아니 내가 혹시 돈을 안 갚으면 어떡하냐 라고 물어도 이들은 형편이 안 되면 안 갚아도 된다. 돈이 생긴 뒤에 천천히 갚아라 라는 말만 할 뿐이었죠. 이 부부를 곁에서 지켜본 세민왕제는 이제 남을 돕는다는 게 뭔지 착한 일을 한다는 게 뭔지 조금은 알것 같았습니다. 이 부부처럼 수만 명의 사람을 살리고 수만 양의 돈을 베풀면서 살아야 소승에 수많은 재물을 쌓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깨달음을 얻은 세민왕제 즉시 궁으로 돌아와 어떻게 하면 착한 일을 할수 있는지 돌을 닦을 수 있는지를 주제로 회의를 열었고 대신들이 극락이 있다는 팔만대진경을 가져오면 돌을 닦을 수 있을 거라 이야기했기에 세민왕제는 즉시 호인대사를 극락으로 보내 팔만대진경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코인 대사는 층암 절벽에 끼어있는 빠른개비를 구해주고 빠른개비와 함께 청수바다, 황수바다, 백수바다, 흑수바다, 적수바다를 지나 흥락에서 팔만대진경을 구해 돌아왔죠. 이 대목이 사실 되게 긴데 이야기랑 관련이 깊은 내용도 아니고 장태종전과 서유기속 내용하고 똑같아서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삼장법사랑 손오공이 나오는 그 이야기 내용이랑 똑같아요. 어쨌든 호인 대사가 팔만대 진경을 가져오자 세미당제는 크게 기뻐하면서 그에게 벼슬을 내렸습니다. 이제 착한 일 하는 법도 대충 알았고 돌을 닦기 위해 팔만대 진경까지 가져왔으니 남은 건단 하나 저승에서 진 빚을 메일이와 장상이에게 갚는 것뿐이죠. 그래서 세민왕제는 자신의 궁으로 메일리와 장상이를 불렀고 이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해 주었습니다. 내가 너희 저승창고를 봤을 때만 해도 이미 엄청 많은 재물이 있었거든? 근데 너희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왔으니까 분명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은 재물이 쌓여있을 거야 라면서 칭찬해 주었죠. 칭찬을 받았으면 되게 기뻐하기 마련인데 이부분은 오히려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부는 칭찬받기를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을 부끄러워한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세민왕제는 메일이와 장상이가 많은 사람을 돕고 구했다고 이야기했지만 아직도 세상에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제서야 세민왕제는 진정한 선행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선행은 무언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아도 보상을 기대할 수 없어도 남을 돕는 게 선행이죠. 이후 세민왕제는 한사코 거절하는 부부에게 억지로 저승에서 빌린 돈을 모두 갚아주었고 메일이와 장상이 부부에게 모든 일을 의논하면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세민왕제가 저승에서 많은 돈을 빌렸을 테니 이두 사람이 받은 돈도 엄청 많았겠죠. 메일이와 장상이는 이 돈으로 영암덕진산에 있는 깊은 물에 덕진다리를 놓았습니다. 이 덕진다리는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다리라서 사람들이 편히 지나다닐 수 있게 되었죠. 다리를 놓은 것 또한 타인을 위한 것이니만큼 이 부부가 덕진다리를 놓는 데 쓰는 재물 또한 저승창고에 쌓였을 겁니다. 이렇게 메이리와장상이는 이승에서도 큰 부자가 되었고 저승에서도 큰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메이리와 장상희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대별왕과 소별왕 이야기부터 오늘 메이리와 장상희 이야기까지 우리나라 신화에는 이야기에 겹치는 캐릭터들이 유독 많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화를 볼때 아는 캐릭터들이 나오면 조금 반갑기도 하고 좀더 몰입해서 신화 이야기를 구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주에 메일리와 장상이 이야기를 하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이야기꾼 니언이었습니다.